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올해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귀여운 손님이 국회 앞에 떴습니다. 주인공은 2000년대 이른바 엽기토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산 캐릭터 마시마루인데요 국회 중앙잔디광장에 커다란 토끼 인형들이 놓여 있죠. 마시마루가 출입증까지 당당하게 목에 걸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인형들 사이에는 당근 모양을 한소망함도 보이는데요. 국회를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새해 소망을 적어 이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토끼의 큰두 귀가 꼭 새해 소망을 잘 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 귀여운 인형들은 오는 일요일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네티페이코 경기장 안 수십 명의 인파가 무릎을 꿇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버팔로의 수비팀인 다마르햄린이 태클을 시도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자 같은 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상대팀 신시네티 선수들까지 모두 모여 벽을 만들었습니다. 중계 카메라의 관중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료회가 발휘된 건데요. 햄린을 태운 응급차가 떠날 때 관중들은 손뼉을 치며 그의 회복을 기원했고 선수들은 서로 위로하며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햄린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는데요. 경기 연기를 선언한 미국 프로풋볼 사무국은 중요한 것은 햄린의 건강뿐이라며 빠른 회유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유기를 꽂은 차량이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량에 꽂힌 주유기 줄이 휘청휘청 흔들리다 따라오고 깜짝 놀란 주유소 직원이 손살같이 달려나와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직원은 부랴부랴 주유기를 분리합니다. 뒤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경적이 계속 울리고 주변에서 멈추라는 외침 소리를 듣고서야 차가 멈춰섰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격양된 반응과 함께 중간분리 안전장치가 있어서 주유소는 안 날아간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이번엔 새 차를 뽑은 지 겨우 2주 만에 눈폭탄을 맞아 차가 파손된 운전자의 사연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 앞유리로 갑자기 많은 눈이 떨어지는데요. 앞을 보기 어려워 차가 그대로 멈추고 맙니다. 어디서 이렇게 눈이 쏟아진 걸까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터널 위 고가도로를 지나던 제설차 때문이었습니다. 제설차가 밀어낸 눈덩이가 그대로 고가도로 아래로 달리던 피해 차량으로 떨어지고 만 건데요. 다행히 다른 차와 부딪히진 않았지만 2주밖에 안된새차본닛이 찌그러지고 운전자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상상도 못해본 상황이다. 이건 아무도 못 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 승강장에서 아이를 선로로 밀어버립니다. 아이는 힘없이 선로로 나가 떨어지고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30대 여성 노숙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3살 여자아이를 선로로 민 겁니다. 옆에 엄마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나 손쓸 틈도 없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들어오지 않아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얼굴 등의 상처가 났다고 하네요. 범행을 저지른 노숙인 여성은 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겨울인데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 1월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더 북쪽에 있는 폴란드의 수도 바리샤바에서도수온주가 19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 스키장에선 눈이 부족해 스키장 맨바닥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스위스 일부 스키장은 문을 닫았고요. 오는 7일 스키 월드컵이 열리는 아델보덴에서는 인공눈을 뿌려 스키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